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많은 댓글. 응? 만 할게. <웃음> <웃음> 안녕. 오늘 뷰티풀 화보 찍게 된 안산이야. 지금부터 인스타그램 구경 한번 해볼까 해. 응, 기억나. 매달 그두개국제대회 땄을 때? 매달 사진을 올렸지. 사진 고르는 것도 귀찮고, 약간 사진 찍는 것도 귀찮아 하는데, 그래도 잘 나온 사진 있으면 뭔가 올리고 싶고, 와, 이거 올려야 되나? 이거 어때요? 하면 싫대. 그래서 <웃음> 다른 거 찾아서 이거 어때요? 하면 또 싫대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내줘서 인스타를 올리기도 하고, 그래. 내가 셀카를 잘안 찍는 편이어서 아마도 남이 찍어주는 사진이 좀 많은데 다 밖에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사진이 많은 것 같아 나중에는 마스크 안쓴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 손쉽게 들어가서 사진 올리고 질문 올리면 질문 답변도 할수 있어서 꽤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아 구경할 때도 인스타그램으로 재밌는 거 많이 구경하고 아무래도 편집이랑 그런 것도 많이 귀찮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고 언젠가 언젠가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전에는 사진을 많이 안 찍었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커버 촬영 같은 거 하면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서 지금은 초반에만 살짝 어색하고 나중에 괜찮아져서 잘할수 있는 것 같아 이 사진 뭔가 우리 언니 친언니가 찍어줬는데 뒤에서 찍는 줄도 몰라가지고 딱 갑자기 무슨 사진을 보내길래 뭐야 뭘 보냈어 했는데 이 사진인 거야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사진. 가기산 셔츠룩. 아무래도 운동복이나 편한 옷은 맨날 입다 보니까 좀 놀러 나갈 때나 잘 챙겨 입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셔츠룩이 더 좋은 것 같아. 하트 좋아해 헉슬리 모로칸 가드너라는 향수인데 비온디에 공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의 향수라서 묵직하고 습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향은 되게 꽃향기도 나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많어 그래서 내가 이 향수를 10명한테 보내주려고 해 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많은 데... 어? 팬분들이 댓글로 많은 응원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 사람들은 보석을 훔쳐가니까 언니는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. <웃음> 이거랑 사나 가짜 막내 고모야 너 완전 멋져 너팬 됐다 응원할게 이거 유튜버 분 밈이죠? 언니 나 요즘 장사에뭐 파는뎅? 언니한테 한눈팔기 <웃음> 아이쿠야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가 모르는 밈은 없을 것 같아서 랩을 써봤어 대한민국 상가랑 아르테미스 안산난 매일 언니 컷대등산 <웃음> 스토리 올릴 때마다 난 혼비백 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펜 중국 산 <웃음> 이것도 되게 처음 본다 산있는 놀랄 때 오마이 가시라고 하지마 오마이 미라고 해 김한산 네가 내 아르테미스니까 <웃음>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향수 열개를 보내주려고 해 고마워 수많은 청춘? 소름 <웃음> 네. 돋았어 다른 인터뷰에서 운동을 하고 잃어버린 게 약간의 청춘이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는 나의 수많은 청춘들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의를 해봤어 많은 소통 해보도록 할게 내 사진 잘 봤어? 나도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너무 재미있었어 응원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